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어로와 천수만이 지척에 있는 근린상가를 만나보실 건데요. 충남 홍성군 서부면 국리에 있는 이 상가는 천수만의 국립폭고로 향하는 왕복 2차선 도로변에 있으며 관어로가 조망되는 곳입니다. 먼저 상공에서 물건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면서 위치적 특징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서해의 천수만과 간호로 서해안 간척지구가 보이고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속동전망대와 승마체험장 홍성조류탐사관 천수만 오토캠핑장이 모두 차량 5분 정도 거리에 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천수만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어사리 노을공원, 남당항 등도 만날 수 있는데요. 멋진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바다와 지척이지만 마을은 산자락들이 감싸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에 의 지척입니다. 면사무소와 초, 중학교는 차량 10분 이내 국미양 간호로 등 천수만 바닷가는 차량 3분 이내 접근 가능하고 군청, 의료원, 역등 홍성 시내는 25분 내외 있습니다. 홍성 돌게이트는 10분 정도로 외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을공원이나 속동정만대 등도 놓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와 접해 있는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 도로변 100m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니 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상가 앞터지는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놓고 넓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인데 함께 매도하는 조건입니다. 상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육식당으로 사용되던 곳이라 천장에 덕트 시설도 다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넓은 홀과 두 개의 룸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룸 옆으로 넓지간 화장실이 있네요 룸 옆의 주방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 대의 냉장고와 화구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 꽤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인수받아 운영하고자 한다면 식당 설비와 식기, 냉장고 등은 그대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주방은 다른 공간으로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밖에서 봤을 때 낚시 관련 점포 및 코트 수리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바로 옆도 역시 널찍한 공간이 있네요 이곳에는 실내로 쓰던 방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보일러실도 있네요 전면에서 보았을때 전체 세칸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간으로가 조망되는 시야시원한 이상가는 계획관리지역이며 분할 매도할 전이 일부 포함되어 전체 면적 대략 1862평방미터 약 563평에 약간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면적은 428.4평방미터, 약 129평으로 경량 철골 구조이며 1996년 건축되었습니다. 불린 상가이므로 용도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전면 주차 공간을 활용해 보토요트 소리점이나 애견카페 등으로 운영해도 좋고 현재 시설물을 이용한 식당 운영도 좋을 것입니다. 서해 바다가 지척에 있으니 낚시 관련 매장 꾸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활용 방안이 다양한 이 상가의 매매가는 토지 건물 총억 2천만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든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보석같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